Going I goes up in my brain. So... 안녕하십니까, 소리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바이크 바뀌었죠? 못 보던 바이크죠? 네.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트리플 1200RR 레인저에 들어와가지고 있길래 어제 퇴근하면서 쓱 타고 왔죠. 뭐 <웃음> 주행 가는 거리가 2 9 k m 라고 나오는데, 회사까지간당간당하겠는데 일단 좀시내만 벗어나고, 자꾸 눕혀보고 싶 그러니까 짬짬이 그 <웃음> 리닌 자세를 자꾸 취하게 되네 어젯밤에 퇴근할 때이 녀석을 슈트를 입고 퇴근을 했는데 알차 장르에 속하는 포지션이고 하니까. 슈트에 잘 어울리는 바이크. 근데, 그뭐 일반적인 알차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 디자인적인 느낌이 저는 원래 클래식 바이크 장르를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클래식 옷들을 이렇게 입어 봤는데 클래식 바이크 탈때 입는 옷들과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디자인 자체가 레트로하다 보니까 클래식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도 또는 슈트를 입어도 다 어울리는 아 진짜 양쪽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저녁에 퇴근할 때는 푸츠 용도로 쓰는 샤크 헬멧 오늘은 약간 클래시컬한 느낌으로 옷을 입으니까 그거에 맞는 새로 산 헬멧 쇼웨이 글램스터 아침에 헬멧 고르는 재미가 생겼어 만약에 내가 이 바이크를 탄다면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아 오늘 조금 달릴까? 그러면 슈트 입어도 되고 클래식하게 멋스럽게 그냥 이런 헬멧을 착용하고 나가도 괜찮다는거죠 처음에 180마력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몰랐어 이게 몇 마력인지도 모르고 나는 바이크의 성능이나 이런 수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이게 몇 마력인지도 모르고 1200cc급의 알차잖아 포지션이 그러니까 엄청난 괴물일거다 생각하고 막 잔뜩 쫄아갖고 탔거든 솔직히 아직 내 실력으로는 쿼터급 정도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r 9티 같은 거야 여유롭게 다니니까 오버리터라도 컨트롤이 되는 컨트롤 된다고 할수 있나? 아무튼 타는 거고 R차들은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야 타니까 어,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다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흉톡한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 180마력이던데 100마력 원조리에 있는 R9T를 다룰 수 있는 정도라면 뭐 그냥 무난하게 다룰 수 있는 정신 차려보면 속도는 0.5배 이상 더 빠르게 달리고 있더라고 <웃음> 간단하게 바이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트라이언프가 원래 이제 3기통 유명하죠 2기통의 빠딱함 약간의 그날것의 느낌도 있고 4기통의 부드러운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있고 그래서 이 3기통이라는 장르 자체가 재미가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뭐 플로 배기음도 4기통의 그뽕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또 얘는 얘대로의 재미가 있고 어느 기어 단수에서든지 내가 스로틀을 비틀기 시작하면 일정한 느낌으로 속도가 올라가 주더라고요 뭐 내가 2단에서는 안 해봤고 3단에서부터는 뭐 언제든지 비틀면 Y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특정 구간이 뭐 토크밴드다 파워밴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고른 출력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루기가 쉽다는 얘기죠 거의 전자장비는 다 들어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겨우 하루 이틀 타면서 전자장비 이거저거 만져볼 틈이 어디있어 그냥 무조건 앉아서 당겨 보는 게 전부인데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앉아서 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있군요 토크감은 오히려 알라인 t 가더 낫네 <웃음> 알란티 여기 땡이면 왁왁 이러거든 아, 얘도 그러긴 하네 어제 슈트입고 처음 딱 타고 나는 알차의 로망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<웃음> 아 너무 포지션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타는 게 등이 막 저려오는 게 집까지 가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 실제로 달리는 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집에 도착했는데 <웃음> 근데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시승 한답시고 슈트 입었으니까 내내 열하고 웅크리고 타는 바람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지금은 약간 이런 복장이고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차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몸을 세워서 타니까 조금 편하기는 한데 포지션 자체가 편한 포지션은 아니네요 이걸 타고 투어를 간다? 글쎄 <웃음> 아 한가지 더이 차의 특성 2000rpm을 넘어서 2300rpm까지 2000, 0 0 시트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어, 나의 전립선을 걱정해주는 고마운 트라이언나봉이 바이크 누구에게 권하느냐 옛날에 알차도 타고 해서 슈트도 가지고 있으신 분 클래식 장르의 바이크도 좀 타고 싶기는 한데 막상 네이키드로 가려니까 조금 아씨 네이키드 그건 노인네들이나 타는 거 아니야? 슈트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이 클래식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바이크 적극 추천 따봉 반대도 되겠죠 클래식 장르의 옷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,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타보고 싶으신 분내 로망은 알차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이미 질러 놓은 옷들이 클래식 장르의 옷들이 또 비싸잖아요 뭐 잠바 하나에 뭐 1,200은 뭐 쉽게 넘어가니까 그런 옷들을 다 버리고 가자니 좀 아쉽다 묵혀놓기는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 사가지고 슈트 하나 그냥 추가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이런 옷들은 그대로 또 평소에 또 활용하고 이거 가지고 트랙데이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서킷에서 좀 재밌게 타겠다 그러면 슈트 꺼내 입고 가고 어 딱그 정도가 그렇게 타기 시작하면 이 바이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루기는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노말모드 놓고 계속 탔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서스의 느낌도 되게 좋네요 저속에서는 제법 탄탄한가 싶었는데 고속에서 그 약간 요철 구간을 만났을 때 되게 매끄럽게 받아 넘어가 주더라고요 뭐 역시 블린즈 니까 파는 거죠 어 웃긴 게 <웃음> 어제 진짜 허리 아팠는데 오늘은 안 아프다 <웃음> 야 이거 말아 사람이 적응이 너무 이리라더니아 그리고 이거 뚝배기 새로 샀습니다 지난번 일본 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뭐 남들은 면세점에서 면세점 쇼핑한다 그러는데 오토바이 여행 갔으니까 나는 아예 오토바이 헬멧 하나 사 갖고 오려고 딱 노리고 갔거든 운 좋게도 거기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헬멧이 글램스터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헬멧인데 글램스터의 마르케즈 버전 일본에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안 했고 작년 10월인가 오프라인 한정판으로 Z8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오프라인 한정 모델로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Z8로는 들어왔던 것 같고 글램스터는 못본것 같고 글램스터 데칼 들어가 있는 문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75만 원 정도 하죠 얘는 한정판이니까 값이 없었고 지금도 살려면 해외 직구로 살수 있는데 거의 한80몇만원 되더라고요 저는 요거 면세 받고 해가지고 57만 원 줬습니다 75만 원이라고 쳐도 한 18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죠 그럼 결국 얼마야? 여행 경비에서 원래 이런 거 헬멧 하나 살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한 20만 원 여행 경비를 세이브한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스포티한 바이크 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데칼의 헬멧을 글램스터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오늘 써봤는데 처음 쓴 건데 괜찮네요 뭐 풍절음 심하다 그러는데 얘가 심한 건지 뭐가 뭐, 뭐 모르겠어 그냥 늘 풍절음 심한 불리이나 이런 거 쓰고 다녔더니 이 정도면 뭐 된거 같고 아무튼 헬멧 마음에 듭니다 아 소리엄마 선물로 산 거예요 어이 음,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일본 가서 여기 선물 사왔어 이러고 줬더니 어 이쁘다 내거 맞아? <웃음> 그러던데 <웃음> 내 거라고 사오고 자기가 쓸라 그러지 그러던데 아니야 스몰이야 그래서 아 그럼 내거 맞네 근데 써보니까 나한테도 맞더라고 어... 원래 다른 건다 M사이즈 미디움이 맞거든요 부츠도 봐봐 제, 제가 평소에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부츠 신고 왔거든요 저는 이런 조합으로 입고 신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 얘를 갖고 와인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시간상 그렇게 경쾌하게 팍팍 눕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한번 타볼까? 와 뭐야 이거 라인이 와 뭐야 이게 황 눕지는 않는데 이렇게 안 누워도 괜찮나 싶은데 라인은 변해 있네 야 뭐지 묘한 느낌이네 이렇게 경쾌하게 획획은 아니거든 근데 어야 이런단 말이지